안녕하세요 이리 t v 입니다 오늘 부천에 왔는데요 오늘 가볼 곳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계시는 카페입니다 여기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작은 것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카페와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솔직한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뉴판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메뉴판이 심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페, 바닐라, 플랫 화이트, 콜드블루, 피치, 레몬, 아이스티, 애플, 라임, 에이드, 크림, 초코, 세레니티 등등이 있었습니다 딱 최소한의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시그니처 메뉴를 한눈에 볼수 있게 MN, ML,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카야 버터 브레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잘 나가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바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것들이 나올 때까지 구경했는데요 콘크리트로 앉을 곳을 만들었더라고요 벽도 다른 것들 없고 시멘트 칠한 것들이 끝이었습니다 근데 은근 분위기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작은 숲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작은 정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모형이라고 하시네요 미니멀리즘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매장도 크지 않은데 최소한의 공간으로 작은 것들이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주문한 음료와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오 완전 맛있어 보였어요 특히 저 카야 버터 브레드 빵 사이에 다소 곳하게 넣어진 버터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블랙, 화이트, 위에 크림 올라가진 게 홀짝하면 빨려들어올 것 같았어요 카야 버터 브레드를 먹어봤는데요 바삭바삭한 식빵에 달달한 카야잼이 느껴지면서 버터가 사르르르 녹는 것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디저트인데 간단한 디저트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앞니가 없어서 끊어먹지 못해서 너무 슬프네요 블랙을 먹어봤는데요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더 강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인슈페너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화이트는 라떼에 크림을 올려놓은 느낌이었는데요 너무 달지 않아 좋았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맛이 조화로워서 음미하면서 먹으니 더 맛있더군요 카야 버터 브레드와 먹었을 때더 맛있었습니다 메뉴, 장비, 조명, 에어컨, 인테리어도 미니멀리즘을 잘 실천하고 계셨어요 최소한의 것들로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주 보고 대화하기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이색적이고 카페를 심플하면서 임팩트있게 꾸밀 수 있구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잘 쉬다 갑니다 다음은 어디 카페로 가볼까요?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가보겠습니다